네, 안녕하세요. n 제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여러분들 에피소드 B는 어떠세요? A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 프로시저가 사실은 더 커렉트한 외이에요. 그지오메트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플랫폼에 상관없이 뭐, 그라소퍼든 뭐, 다이나모든 아니면 맥스든 마야든 어떤 툴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지오메트리를 그렇게 이제 콘스트럭트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뽀개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론해 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 A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서쭉 익숙해 질 것을 권해 드리고요 에피소드 1은 지속적으로 좀 노출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공부하셔 가지고 좀 익숙해 지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냥 에피소드 b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디컴포즈 시키고 포개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디자인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해서 좀 건축 쪽 혹은 패널라이징 건축 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그라스포퍼를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사실 이러한 플랫폼들은 그 단순하게 박스형 건물을 올릴 때도 더 적극적으로 쓸수 있는데 페라메터 라이즈 해가지고 근데 그라서퍼라든지 이런 툴들을 사람들이 다룰 때는 그런 거에 이제 먼저 어트랙트 돼서 이제 끌려서 와가지고 하는 분들 많이 봐서 아무래도 이런 예제를 하게 되면 좀더아좀 아, 재밌지 않을까 좀 쉽게 제가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모티베이션 시켜주고, 최소한 그 지속적으로 시간을 노출시켜주고, 그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 제가 도와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노출되고, 반복하고, 익숙해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몇 가지 프린스프를 이제 공부하면서,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어떤 그 띵킹 프로세스. 제가 컴퓨테이션을 띵킹이라는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아,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몇 단계 몇 단계 계단식으로 딱딱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겹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어 이제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피소드 B 셀피스 패널링 그리고 패널링 위에다가 서클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서클의 크기를 그커버처 값에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한번 만드는 예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존 걸 갖고 와보죠.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예제 파일을 가져왔는데 퍼스펙티브를 키우고 F7번 눌러서 그리드 없애주고 한 복습을 해보죠. 그 서피스 가져왔죠? 그 서피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잘랐죠?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서피스를 잘라서 U 디렉션, -direction, 비디렉션해서 이렇게 그 서피스를 가져왔고 이 서피스를 또 보겠죠? 어떻게 보겠냐면은 페이스 있고, 그 다음에 엣지 있고 엣지 라인이죠. 커브로 볼 수도 있고 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벌티시스 4개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서피스에서 U V 값을 가지고 그 포인트랑 그 다음에 노멀 벡터 그 다음에 그 U V 디렉션이랑 프레임까지 가져왔죠. 그래서 이걸로 바탕으로 포인트를 옵셋에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셋에 시켜 가지고 그 라인을 쭉쭉 그려가면서 트러스 um, 스트럭처를 만들었죠. 자 일단 이거를 필요 없는 거 지울게요. 자 여기 지워버리고, 뭐, 에. 이것도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야? 서페이스 쪼겠죠 그다음에 버텍스도 갖고 왔고, 페이스도 갖고 왔고. 이 상태서 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라이노 그라 서퍼 같은 경우는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서클을 우린 만들 거잖아요. 서클이 아우,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인풋인데 이 인풋 각각의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우린 뭐할 거냐면은 센터 포인트를 잡아낼 잡아 거예요. 그러려면 서피스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죠. M2. 그래서 페이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트리로 들어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 이렇게 중심점이 잡히고 여기서 센트로이드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서클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얘가 이제 그공유에맞춰서 플레인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플레인이라고 하면은 코디네 시스템이죠. X, Y, Z 돌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 상태에서 여기 노말 벡터 있죠? 노말 벡터 사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페이스까지 여기는 보세요 서피스가 있고 이 단계까지 디컴포즈 시킨 거야 그 서피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밑에 데이터까지 끌고 내려온 거예요 이 쪼개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펑션을 써서 우리는 지금 그 플레인 뭐 노말 벡터를 갖고 오고 싶은데 지금 얘가 UV값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따라 붙는 거예요 얘는 포인트와 서피스를 주면 UV 값을 만들어주니까, 이 포인트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하나의 이제 패밀리로 보라. 그렇게 예전에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플레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아, 잘못했다. 센터 포인트를 여기, 잠시만요. 얘에서, 이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야지.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UV가 나오고,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달라붙겠죠.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클이 이렇게 떠있어요. 왜 떠있냐면은, 지금 이 커브에 처, 이 공유 값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는 이 중심에 딱, 한 지점을 딱 찍은 거란 말이에요 중심의 지점을 딱 찍어갖고 여기에 노마백드에 맞춰서 플레인을 만든 건데 당연히 이 커브의 척 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서클도, 서클은 이제 2D의 어떤 평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프로젝션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프로젝션이라고 치면 여기 밑에 있죠?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서 보시게 되면 인풋이 뭐야? 커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제 호스트 비랩이 필요하고 얘는 트랙션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이제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호스트 서피스는 여기서 제가 서피스라고 하나 만들고 가져올게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상하게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 자 제가 포토샵을 잠깐 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일단 우리는 그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다 치자고요. 커브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여기는 뭐야. 0,0,1이잖아요. 밑에 써있죠? 가로, 중가로 열고 0,0,1, 중가로 닫고. 이 무슨 의미냐면, 얘를 Z축으로, Z축으로 이제 프로젝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가 만약에 카타시안 코디넷에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얘는 x축으로 밀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이렇게 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디렉션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당연히 우리이 컴포넌트가 다행히 여기 보면 노말 벡터까지 주죠. 그래서 노말 벡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보죠. 되나? 자, 예, 깔끔하게 나온 걸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서클이 붙어 있죠. 면에. 이런 식으로. 잘. 프로젝트가 정확히 잘돼 있죠. 예. 아, 뭐, 이 정도로면 일단은 콘스트럭트는 된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얘를 이제, 스플릿 해야죠. 스플릿. 그러면 스플릿 하게 되면, 스플릿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맨 어... 위에 있네요. 서피스 스플릿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게 스플릿 종류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지금 서피스 스플릿을 써야죠. 그래서 베이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커브가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보죠. 네, 뭐가 막 정신없이 나왔죠. 저는 여기서 항상 플랫은 래 일단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 해가지고 한번 인덱스를 해보죠. 데이터에 뭐가 들어가 있나? 자,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각각의 패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하나 있고, 이 잘라진 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잘라진 거 하나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스플릿이 워낙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피스가 있으면. 이렇게 라인을 갖고 자르면 이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건 뭐야? 이렇게 쿼드 서피스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바깥에 거, 바깥에 거 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안에 거, 이게 렇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다라고 볼수 있고, 한번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설명할 게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n 넘버로 이제 출연해도 되겠죠? 한번 시리즈 한번 만들어볼까요? 시리즈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그 엔넘버를 2로 해볼까요? 2 그러면은 0, 2, 4 이렇게 2씩 뛰겠죠? 2씩 몇 가지 뛰냐면은 지금 아홉 어, 번 아홉 번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얘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100 하게 되면 은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도 상관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인덱스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 여기까지가 맞겠다 그래서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템 랭스라고 있을 거예요 찾아가 보죠 아 셋에 요거 있죠 아 밑, 아니다 이거 아니다 <웃음> 여기 아 랭스 리스트 랭스를 재주는 거죠 이렇게 야너 길이가 어떻게 되니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딱 거기에 f i 돼서 나오겠죠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이거 만든 이 부분들은 그 일단 제가 트리 스트럭처로 만든 거예요. 트리 스트럭처. 장단이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데이터를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스트럭처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야? 단순한 작업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서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게끔 만드냐인데 그러려면 데이터 인덱스라든지 스트럭처를 맞춰야 맞 되고 우리가 알아야지 올바른 데이터를 던져주고 또 받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엔또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면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아.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만들어 놨네 이제 플랫한된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 봐보죠 이건 스트리스트럭쳐였다고 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요거 필요하겠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한게 포인트죠 그러면은 우리 센터 포인트 잡아야 되니까 얘도 필요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B 그래서 페이스 넣어주면 여기 이제 밑에 센터 포인트가 나오겠죠 센터 포인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피스는 서피스도 받죠 서피스도 따로 받아가지고 아, a 이스 받아가지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자 됐죠? 그 다음에 u v 감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서피스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 지금 여기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인데 우리는 이 서피스만 말고 이 서피스도 있어요 이 서피스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와이어를 히든으로 바꿔줄게요 얘랑 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리스트잖아요. 위에 건 리스트고, 얘는 하나의 그냥, 하나의 아이템이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리스트는 루프를 돌아야 돼요.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트리는 투 디멘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 오브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패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쪼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패널이 좀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는 거죠, 아홉 개 그리고 서클이 있어요, 이렇게 서클이몇 개가 있겠죠? 이것도 아홉 개가 있겠죠 이거를 곱하면 이게 그... 알고리즘 같은 거짤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집중적으로 깊게 들어가시면 공부하겠지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시간 복잡도를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루프가 도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서피스가 이렇게 있고 지금, 서클이 9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얘네들은 이 서클에다 프로젝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럴 경우에는, 서, 클피스 하나고, 서클이 9개겠죠. 그럼 이게 확실히, 시간 복잡도가 얘보다 더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쪼, 쪼개가지고 얘네들을 같이 뜯어내려면은, 어쨌든 이걸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라소퍼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되게 지네릭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지, 제가 지네릭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지네릭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 일반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디든 다쓸수 있게끔 마치 특수한 이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론처럼 그래서 그라소퍼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던지 간에 그세이프가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브레, 브레이크 되거든요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 보세요 이걸를 계산한다고 쳤을 경우에 서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첫번째 썰피스에서 루프를 돌거라고요 근데 다행히 첫번째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 두번째 커버랑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루프를 돌아요 돌수 밖에 없어요 내부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여기 서피스를 가지고 루프를 지금 어떻게 보면 8개 쓸데없는 루프를 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null 값이 뜨거나 undefined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empty list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리턴 값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된 건데 어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는 지금 이번에 이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리스트가 들어왔고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이것도 리스트면은 서로 더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하지만 하나가 들어가면 그만큼 더 컴퓨테이션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에서 그 위젯 들어가시면 프로파일 있거든요 아 어, 껐네 여기 가시면은 프로파일러가 켜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이따 제가 비교를 같이 해보죠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329ms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ms이 1초예요 예, 329니까 뭐한 3분의 1초 정도? 좀 넘게 나온 거죠 속도가 자, 그 다음에 일단 계속 해보죠, 우리는좀더 이쪽으로 해서 됐고 서피스도 얘가 필요하겠죠 네, 됐죠 그 다음에 서클 그래서 우리는 이 플레인을 되,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플레인 자, 이렇게 됐고 이제 프로젝션 시켜보죠 프로젝트 하게 되면 아, 얘가 좀 잠깐만요. 아풀 같은데? 잠시 프로젝트 지금 두 개가 있죠. 비랩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커브 넣어주고 여기 서피스 비랩 넣어주고 그리고 디렉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말 벡터를 해주면 되겠죠. 아 노말 벡터 이렇게. 해주면은 어차피 리스트랑 인덱스가 맞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 스톡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첫번째 해당되는 이 첫번째 서클의 노말 벡터예요 그 얘는 당연히 첫번째 그 포인트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서피스가 있을 거고 두번째는 두번째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노말 벡터가 나오는 건데 뱉어지는 건데, 얘네들이 각자 다이 오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프로젝션 해야 되죠? 아, 스프로젝션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스플릿 해볼게요. 아, 스플릿을 하게 되면 스플릿이 아까 우리 뭘로 했죠? 아마 서피스, 아니 인터셉트 가보면은 피지컬에 여기 있죠? 서피스 스플릿? 해주게 되면, 서비스도 하나짜리 들어와주고, 씨쌰이렇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돌아와야 되냐면, 커브. 이렇게. 자, 플랫턴을 해주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재보면은, 얘가 몇 개야? 56개가 나오죠? 57개 총? 얘는 55개. 자, 하나 더 많죠? 이 마른 뜻은, 아마,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서피스가 있고, 우리가 원을 그렸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원은 원대로 따질 거고, 이 베이스는 베이스 한 판으로 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번 해보죠. 여기도. 아이템, 아, 아, 리스트, 리스트 아이템. 해주게 되면,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10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쭉 하면 0. 0번째는 0 이제 스플릿이 된 거고 뒤로 갈수록 이제 각각의 패널들이 나온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0번째죠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지금 스플릿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별 차이는 없는데 자 지금 오퍼레이션 지이 57번 결과물이 나왔고 얘는 더 많이 나왔겠죠 아무래도 크로스 그러니까 더블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훨씬 더 이게 짧다라는 걸 살짝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이랑 같이 이렇게 뜯어내고 싶으면은, 어딨어? 이렇게. 음 여기, 한 패널과 서클, 한 패널과 서클 했을 경우는 이걸로 바, 가는 방식이 맞는 것 같고, 전, 지금 우리는 이 패널 자체를 워낙에 호스트, 호스트 서비스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한 거고요. 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두번째 여기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뭐 할거냐면은 그... 항상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놀기,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그... 제가 얘를 일단은 꺼줄게요 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disable 시켜주고 여기서 저는 surface 해가지고 하나 얘를 받아올게요 자그 다음에 에어리어를 재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요건 요렇게 만들어놓고 이케이344 얘는 결국에는 이 서클이 트림 된 애들인거죠. 네. 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사실 우리가 아,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이 서클의 크기를 우리는 결국 뭘로 하려고 했냐면 커브헤처 값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그랬죠. 그럼 일단 콘스트럭터 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놨어. 이 아키텍처는 짜놨어 우리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커브 에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서피스에 가가지 음, 아날리시스에 가보면은 커브 에처 값이죠. 여기 자 이제 커브 해처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 일단 여기 서피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음 그리고 이제 UV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커브 에처 값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개가 나오고 k 값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자세히 왜냐면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뤄주는 걸 하고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보죠. 서피스 단계에서 이제 커브 해처를 바라볼 때뭐 이제 이렇게 볼수 있죠 u 방향, v 방향의 어느 한 지점이 있죠. 예. 이 지점을 놓고 지금 이 U방향과 이 U방향이 이렇게 되는 부분과 V방향이 살짝 이렇게 올라있다 친다면 요, 요 지점 가운데 인터섹트한 요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 U디렉션과 비디렉션에 대한 공률값을 우리는 프린스펄 커브에 쳐라 불러요 그래서 흔히 뭐 K1 혹은 K2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 값들이 여러분들 K1값이나 K2값이 하나라도 0이 되면 어떨까요? 하나라도 0이 된다면 0 하나는 0이 된다면 이거는 단공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디벨로퍼블 o p a b 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는 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 이런 예를 보면 되겠죠. 이런 실린더. 이런 실린더 예를 보게 되면 은 지금 이쪽 방향 있죠? 얘는 지금 커버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R값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은 일단 뭐 K2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뭐 0.5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지금 이값 있죠? V 디렉션. V 디렉션 같은 경우는 0이겠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나오겠죠.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k 1이나 k2가 프린시플 커브에쳐. 프린시플 커브에쳐의 이두 값들을 곱해서 0이 되면은 이걸 디벨로퍼블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벨로퍼블 서피스다라고 이야기를도 하죠. 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유랑 비방향을 쪼갰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포지티브한 커브에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프린시플이 또커 포지티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 거는 포지티브 하지만 이두 번째, 혹은 U 혹은 V 디렉션에서 이렇게 네가티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처음 게네가티브하고뭐 이거는 똑같은 얘기는 포지티브하고 이렇게 공유값이 나온다가 친다면 이것도 이제 이두 개를 곱했을 때다 프로덕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는 가우시안 커버에 쳐다 불러요. 그리고 K1이랑 K2 이두 값을 평균 곱해서 아, 더해서 나누기 2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평균 커브웨처 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미인 커브웨처, 가우안 커브웨처가 어떻게 프린스펄 커브웨처에서 드라이브 되는지 우리는 지금 알아봤고, 특별히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0이 나와있는 디벨로퍼블 서피스가 된다. 근데 K1이나 K2 둘 중에 하나가 수평이어야 돼요. 수평. 수평이든 수직이든 자주 한 커브웨처 값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콩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는 커브웨처가 존재하겠지만 이쪽으로는 커브웨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때문 디벨로퍼 플 서피스에요. 프린스펄프린스펄 커브웨처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곱해보면 이게 0이 나와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쵸? 무조건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항상 플러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도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가 이제 항상 플러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일립티컬한 서피스라고 봐요.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이 0이 나왔을 경우에, 이 0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이제 파라볼릭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파라볼릭하다는 건뭐 이런 이런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커브웨쳐가 있지만 이 여기는 커브엣척가 없죠 수직이죠 이런 걸 파라볼릭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커브의척 값들 있죠 하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데그얘들둘 중에 하나가 프린스벌 커브엣처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하이퍼 파라볼릭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될수 있겠죠 뭐 이런 쉐입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이런 쉐입도 이런 쉐 e 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아 이거 따르게 한번 그려보자. 따르게 한번 좀더 그려보면 여기 커브처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하지만 이안 안에선 이렇게 생기고, 네, 이렇게 생기고.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한 UV 지점 한 지점을 찍었을 경우에 U 디렉션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마이 네가티브하게 나오고, V 디렉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U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있고 여기서 이 안쪽에서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또 이렇게 이렇게 블룩하게 올라오고 네, 그래서 요 지점 네. 그리는게 쉽지가 않네 <웃음> 일단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그 정도만 딱 알고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우린 요거 말고 여기 보시면은 그 셀피스 커브엣처라고 있죠 얘를 이제 쓸건데 서피스 들어가고 UV 들어가고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커이처가 나오고 얘는 뭐야? 민커이처가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알값에 넣어주는거죠.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스케일을 좀 줘보죠.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해주게 되면 일단 요 값을 갖고 오고, 여기서 예를 들면 20.000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 이렇게 봅시다. 아, 지금 이게 깨진 것 같아. 요 깨져서 이렇게 인덱스가 깨지는데, 얘를 줄여주죠. 깨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봐보세요. 여기 서클이 이 주어진 패널보다 커져서 깨져,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세이프 가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가 그리고 넘어갔다 네, 수정을 하면 되죠 한번 가오시안 넣어볼까요? 가오시안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더 스케일을 크게 줘야 되네 가오시안 넣었을 때는 우후.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 민으로 가죠 민커버처값으로 가고 네. 좋습니다 자 아그 다음에 얘네를 하나로 다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까지 묶어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게 뭐야 서피스에다가 이제 커브에처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런 오프닝도 만들어냈어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어떻게 코스트 펑션을 줄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 이밸류에이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제가 그 이렇게 밑에 라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나 만들고 p 피 페스트해서 올려주고 또 p 피 페스트해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두 번째 건 잡아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약간 과장을 좀 시켜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아...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커브를 만들고 얘가 하나 두개 세개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메뉴 에거 중간거 클릭해서 중간거 마지막 클릭해서 마지막 라인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인터널라이즈를 다 시켜줄게요. 인터널라이즈, 인터널라이즈, 인터널라이즈 시켜주고 잡아서 지워버리고 로프트 시켜보죠. 자,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로프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공면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 가운데 이 커브를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에 맞춰갖고 커브가 변하겠죠. 그러면 커브에 저 변한 그 설핏의 면적을 갖고 한번 우리는 한번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커브를 디컴포즈 시켜야죠. 디컴포즈를 디비전에서 배웠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커브를 넣어주고 한 다섯 개만 해주죠. 다섯 개 이렇게 네,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했던 거 가져와 보죠. 세트 있잖아, 한 세트 예, 얘네 둘 얘네 둘을 커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가져와 볼게요 얘네 둘은 그냥 같이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친구라고 서피스 여기 들어가고 포인트는 요거 들어가고 서피스도 여기 들어가고 하면 이제 프레임이 나오겠죠, 프레임이 자, 프레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커브 의처 값도 나왔죠 여 아, 아, 커브 의처 값이 된다 여기 노말 벡터 값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무브하면 이 노말 벡터만큼 올려 주면 되겠죠. 야, 너 포인트들아. 이 노말 벡터만큼 올라가라. 이렇게. 그러면은 살짝이 옵셋 됐죠. 살짝 옵셋 됐는데 어떻게? 노말 벡터. 노말 벡터에서 맞춰서 갔죠. 노말 벡터는 다 아시죠? 예. 혹시나 높아시면 한번더 설명해 드리면은 그 노말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여기 x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y가 있다. 하면 이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요 z축이 나와요. 이거 노멀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퍼펜디큘러하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 만약에 우리가 라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 얘에 대한 노멀 벡터는 항상 90도예요. 퍼펜디큘러해요, 이렇게. 항상.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살짝 커브가 있다고 친다면 얘도 여기에 퍼펜디큘러하고 얘도 여기에 퍼펜디큘러하고 얘도 여기에 퍼펜디큘러한 거죠. 그럼 커브 같은, 아, 서, 구 같은 게 어떻게 나올까요? 구는 뭐 사방에 나오겠죠. 항상 퍼펜디큘러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서클 서피스 하나 만들다서 친다면 이런 서피스라고 친다면 U 방향 이렇게 가고 뭐 V 방향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어떤 라인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얘는 이 지점에서 이 면이 갖고 있는 여기 항상 90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이게 이제 노말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올린거고 왜냐면 서피스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쪽으로 밀어낸거죠 노말벡터 방향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할거냐면 좀 재밌게 랜덤을 하나 만들어주죠 랜덤 하나 만들어주고 랜덤은 그 일단 이 포인트의 개수를 따라와야 되니까 아까 뭐 했었죠 여기 이렇게 랭스 재는거 있었죠 리스트 랭스를 가져오고 포인트를 넣으면 이 길이가 나올거 아니에요 길이만큼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얘가 아까 다섯 개였으니까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이 상태에서 지금 이 랜덤 밸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0이 있고 이렇게 1이 있으면 노말라이즈된밸류예요 노멀라이즈.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서 랜덤하게 나와요. 다른 뭐 C#이나 C++이나 뭐 자바나 파이스 파이썬, 뭐 타입스크립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랜덤 값들이 있지만 결국엔 0에서1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는 지금 그 옵셋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마이너스 0.5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 어디야? 0.5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0.5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렌즈가 되는 거를 이 렌즈 값에서 나오게끔 지금 옵셋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항상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면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에디션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뭘 더해주냐면은 상수니까 그냥 만들게요.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항상 min 값은 마이너스 0.5일 거고, max 값은 플러스 0.5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를 곱할 때는, 벡터에서 a 플리 l i t u 를 넣어주는데, 이 벡터를 여기다 곱해줘. 이거는 아마 지금 1위가 있어서 항상 노멀라이즈된 v 류고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왔다갔다 하겠죠? 자, 봅시다. 음... 값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멀티플라이를 한번 더 해주죠. 스케일을 한번 더 해줘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이 여기 들어오고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파라미터 하나 뽑아서 아 30.00으로 줄게요. 00 항상 제가 소수점 이하 주는 거는 그 이하까지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플러스 어떤 애는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시드 값을 100 정도 줘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셋을 살짝 이렇게 시켜주고, 자, 살짝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시켜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시드 값을 바꾸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어 우리의 그 도메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에서 3.28을 곱한 게 우리의 도메인이에요. 그러면 그선 그 안에서 이제 얘네들이 베리에이션을 주, 받, 받게 되겠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컨스트럭트를 해야죠, 또. 커브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커브 해가지고 얘를 커브로 받죠. 그래서 공적 버튼 누른 다음에 일단은 그좀 꺼주고 하면은 얘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은 거를 카피할게요. 커피, 커피 해가지고 첫 번째 거는 이걸로 들어오고 마지막 거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로프트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 얘가 들어가고. 이제 커브가 만들어지겠죠. 아, 서피스가, 서피스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제가 서피스 해가지고, 한번 보죠. 하나, 두 개, 어구 아, 서피스가 아니지. 커브지. 커브 해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트리인데 얘를 플래튼 시켜주고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다. 얘는 플래튼이 아니고 아 그, 그라프트가 아니고 여기서 플래튼 시켜주는 거죠. 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오더가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플래너 커브 들어갔죠. 두 번째 커브 들어갔죠. 세 번째 들어갈 때 일로 들어오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크라스오퍼에서 좀 이렇게 누가 디버 그러니까 버그를 수정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시샵에서도 할수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죠. 리스트 아이템. 지금 제가 쓰는 게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웃음> 보시면 알지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같고, 지금 계속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들어오고, 그죠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인덱스고. 자,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얘는 두 번째 인덱스고, 얘는 첫 번째 인덱스고. 자,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커브를 한번 만들어보죠. 그래서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면은, 자, 이제 오더가 바뀌었죠? 지금 여기서 오더가 바뀌었죠? 가운데게 들어왔죠? 얘를 로프트로 놓읍시다. 자, 이제 제대로 됐죠. 예. 자, 데이터 스톡처도 맞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또 서피스를 받을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게좀 최대한 그, 그, 알고리즘을, 아, 서피스, 서피스, 그, 서피스가 아니죠. 커브. 아, 서피스 맞는데? 서피스에서 이렇게 받으면, 아, 얘를 받아야 되죠. 얘를. 단계별로 나눠 놓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뭐야? 앞에 서피스에드 베리레이션을 잡아주는 애들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선택을 해가지고 살짝 자리 좀 잡아줄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시드 값을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커버쳐들이 춤을 추겠죠 이런 식으로 자그 상태에서 우리는 심플리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죠.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그 와이어를 히드로 바꿔주고 얘네 가지고 올게요 이 앞으로 가져오죠 요 앞으로 가져오고 시드값도 제가 한200 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서피스고 에어리오고 서피스 클릭한 다음에 조절을 해줘 보죠 자 일단 0으로 가져가주고 이게 우리가 아까 의심할 수 있는 건 뭐였죠 이 멀티플라이 값, 그러니까, 커브에처를 어떻게 크기를 정하는에 따라서 면이 깨졌잖아요. 자. 잠시만요. 어, 서클. 자, 서클 엄청 크게 나오죠? 커브에처가 크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음, 줄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깨질 거예요. 그럼 얘도 페라미터를 빼죠.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히든으로 바꿔주고 얘를 가져오죠. 좀 정신없는 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웃음> 네. 자 그럼 얘는 이제 그 사이즈를 정하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음? 아, 좀 문제가 있네요. 계속. 헛클이 있고 셀피스가 있고 여기 프로젝션에서 해좀 문제가 생겼는데 한번 보죠 벡터 방향이 자이 상태에서 어, 제가 혹시나 혹시나 리패러미터라이즈를 한번 해줘 볼게요 혹시나 해줘 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네요 요, 오더가 달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봅시다. 그냥 요 서피스로 볼게. 보죠 자, 아, 요 서피스 지금 얘는 워, 워낙에 그 한자리 한장 한 판이고, 그러니까 리스트, 아이템이 들어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패널에 맞춰서 각각의 그커브에 쳐, 각각의 그 서클 여기 위에 있는. 얘로 계산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아, 좀더 클리어하네요. 자, 이렇게 디버깅을 이렇게 했고 얘를 이제 바꿔주면은 CD값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막 변하겠죠? 예. 그래서 서버가 좀 느려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그 뭐야 에러리워도 바뀌겠죠? 그래서 어, 데이터 한 다음에 데이터 레코드를 하나 갖고 오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코드를 해 주고 이렇게 출력을 시켜 주고. 일단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 주고. 일단 지워 주고 그다음에 퀵그라프도 하나 만들죠. 디스플레이에 아, 여기 있죠? 퀵그라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플레이를 시켜 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서피스는 저렇게 나오고 이 서클이 생김으로써 패널 부분에 잘라내잖아요. 그럼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면적을 저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에 보면은 가장 이 밑에 게 가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성한 제가 슬라이드바로 움직일 때마다 데이터가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 여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이 미치고 가장 큰 값이 위고 노말라이즈 된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민맥스 값으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드 값에 맞춰 가지고 어떤 그 면적을 만들어내냐. 저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좀더이것보다 복잡해요. 더 많은 컨스테인들이 걸려 있고 아 좀더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면적이 여기서 중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이제 설계를 하거나 뭔가 디자인 프로블럼을 풀때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포뮬레이트하냐 만들어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기존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뭐 얼반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을 과연 내가 요번에 하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이드 아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얼반 디자인 할때 혹은 렌즈 스케프 할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아 나는 여기서 이런 부분에 코스트 펑션을 주겠다.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시키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맥시마이즈 시키겠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이런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짜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까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샵으로 넘어가죠. C샵 여기 있죠. 우리 작업한 거. 저번 시간에. 지워주죠 일단은 지워주고 지워주고 자 얘도 클릭해가지고 아... 지워주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클린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웃 해주면 VS가 없다니까 지워주고 이것도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95번째 지워주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여기 나왔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또 해보죠. 지금 우리가 위에 이 x a m p 에서그라스퍼 컴포넌트로 만든 걸로 봤을 때우리 일단 센터 포인트를 가져왔잖아요. 제가 저번에 워크샵 하면서 본게 있는데 이 도메인을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메인을 갖고 온 거예요. 몇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때로는 뭐 트림도 되고 때로는 뭐 어떻게 생성이 돼서 이게 항상 0과 1로 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패러마이 패러마터라이즈를 해주고 그런 건데 우리는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민맥스를 갖고 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셋 해주는 거예요 셋 도메인 그래서 루이 패러마이터 터라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 0은 뭐 6겠죠 그래서 그 커머 해준 다음에 인터벌 달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전후에 만들게요 u 에서인터벌 해가지고 아 여기서 0하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쭉 커피 해가지고 닫 예. 눌러주고 1 그러면 이제 여기에 u 랑 b 가 나오겠죠 예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아 이건 필요가 없겠네 그냥 인터넷 밸류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0.5, 0.5 하면 되겠죠. 왜냐면 0과 1이니까. u 0, 1, v도 0.1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패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제가 여기를 u 디렉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v 디렉션이라고 했잖아요. u, v. 그러면은 얘가 공간상에 이렇게 왜곡이 이거는 지금 공간상에 레프젠테이션된 거예요. 공간상에 이렇게 휘고 꺾이고 돌리고 한 거지. 사실 얘네들은 몰라요. 이이이 이, 이 쿼드 패널은 그냥 u, v의 스페이스만 갖고 있어요. 마치 일원 사는 식물들, 생물들이 그 2차원을 인식 못하고 3차원이 그 4차원을 인식 못하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사각형이야. 근데 얘네들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디스토션 되냐, 리프레젠테이션 되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다 사각형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U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도 V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뭐야? 1,1이겠죠? U, v 예요 여기는 뭐야? U가 1이고, V가 0이겠죠? 여기는 U가 0이고 V가 1이겠죠. 가운데 어딜까요? 0.5죠. 그리고 다시 0.5 그렇잖아요. 그래서 U 0.5 V 0.5 항상 센터 포인트를 아, 지칭하겠죠. 이게 크던, 막 이렇게 길쭉하던,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 왜곡이 져 있던 상관없어요. 얘는 몰라.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얘는 아내 좌표기에 맞춰서 0.5 0.5는 여기야 해서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0.5, 0.5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렇게 중심점으로 넘어가죠. 예,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로 끝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죠. 예,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그 UV대로 면을 잘랐고, 결국 서피스를 다 담았죠. 그래서 이 서피스를 돌면서 이 서피스, 그러니까 루프를 돌면서 각각 주어진 그 패널들을 SS로 담은 다음에. 도메인 세트 해주고, 중간 포인트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인풋과 어퍼서 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Circle이죠. Circle 하나 만들어요. New, 아, Circle. 그 다음에 c i r c l e 은 시작점을 줘야 되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만들어주죠. Circle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일단 1그레디우스는 1, 1로 디폴트를 주고 아마 받을 거예요 1. 그리고 그래서 서클스에서 d 드한 다음에 해주고 c는 서클스 해주면 되겠죠. 플레이하면 이렇게 서클이 아까 동일하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프레임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고 왔냐면, ss. 아, 여기서 f r a m e 라고 있죠? 가로 열면은 뭐가 나오나? 분명히 그 u랑 뷔값 달라고 해요. 지금 껌뻑껌뻑하죠? 그럼 여기서 0.5. 0.5. 원래 0.5 해도 되거든요? 0.5? 되나 보죠. 아, 오케이. 0.5. 0.5. 음,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보네요 자 다시요 가루를 열고 자꾸 사라지네 <웃음> 다시 frame at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 u double, double 들어가고 마지막에 out에 frame 들어가죠 plane 예. 그러면은 아, frame at 한 다음에 여기서 0.5 점을 해보죠 점5점5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웃에서 플레인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 플레인 넣어주려면 은 하나 만들어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만 어자인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값 이게 성공적으로 이 펑션을 했을 경우에 존재한다면 이 투르 값이 리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확대좀해 주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 되는지 확인해 보죠. 오케이, 에러 없고 이게 뭐냐면 이 펑션 자체가 워낙에 시, 시, 실행을 successfully 마, 마치게 되면 true 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이 쪽이 실행이 돼서 if 안에 있는 이 스콥에 도달하게 된다면 항상 이 펑션은 실행이 성공한 거야. 근데 동시에 이 out이라는 값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이 out에 그 어떤 리졸트를 담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든 거예요. 이 스콥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뭐 템프라고 해보죠. 템프 이런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아, 미리 메모리 만들어 놓고 이 펑션이 왜냐면 이걸 요구하니까 아웃이라는 키워드로 데이터 담아줄 준비하고 만약 이게 실행된다면 항상 여기에는 플레인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얘를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줘볼게요.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서클을 만들 때 워낙에 첫 번째 페라메터는 위치예요 플레인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포인트도 플레인에 대신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넣은 거고, 지금 플레인 자체는 사실 이 플레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아, 플레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오리진 있죠. 이건 xyz 얘기하는 거고, xyz 플러스 x 방향의 벡터. 그냥 xyz 플러스 y 방향의 벡터. 자, xyz 플러스 제... x, y, z 플러스 z 방향의 벡터. 이런 헷갈리시죠?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일단 이런 이런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어디든 있어요. 뭐 지점이 아나 여기가 오리진인 거야. 그렇죠? 여기가 오리진인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 오리진에서 특정 값을 주고, 야너 x 축 x 축이야. 그러면 이제 x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값을 이렇게 주고, 너 Y 오리하나얘가 Y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다 프로덕하면 Z축이 나오겠죠. 이, 이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애가 플레인이에요. 그래서 내 서클을 그리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인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딴거 특별한 거 없어요. 네. 계속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플레인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되는거 프로젝션인데 아... 프로젝션을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사실 프로젝션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해볼 만한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찾아봐야죠 일단 오케 OK 눌러주고 아이고 에러 가떴네요아저 이걸 안해줬죠? 점오 점오를 해도 됩니다 프로젝션을 한번 찾아보면은 아, 한번 우리가 그 api 도큐멘트 한번 들어가볼까요? 여기 api 도큐멘트 들어오면은 라이너지오메트리 있죠? 아 여기서 그냥 쳐보죠? 프로젝,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 쳐보죠 그 뭐가 막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걸로 요 한번 해볼까요? 프로젝트 투... 뷰랩이죠 프로젝트 투뷰마 메소드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요 16번 보면은 라이노 지오메트리 안에 있죠. 그리고 얘는 메소드인데, 그 이게 인풋 파라미터예요. 이게 인풋 파라미터고, 첫 번째 는두 번째 인풋,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풋. 그리고 얘는 그렇죠. 여기에 속해있다내고 여기 옆에 봐보시면은,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프로젝트투비이비란 건데 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단 들어가 보죠. 라이노 지오메트리까지. 여기서 보면은, 일단 밖에 나와서, 라이너, 주오메트리에서 프로젝션, 아, 커브. 그래서, 프로젝트 투 비랩 있죠. 그래서 얘를 보면, 첫 번째는 커브 들어가고, 비랩 들어가고. 예. 네. 자, 그러면은, 커브는 뭐야,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겠네요. 스프이스프 안에 들어와야겠네요. 커브는 지금 우리가 서클 쓸 거잖아요, 서클. 자, 서클 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페라멘터는 아까 뷰랩이었죠. 뷰랩은 여기 이 SS죠. 왜냐면 이 워낙에 포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패널들 위에 주어지니까 SS에 담아지니까. 그리고 그 벡터 방향 나왔죠. 지금 벡터 방향, 벡터 디렉션. 자꾸 사라지는데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디렉션, 벡터 방향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는 또뭘 해야 되냐면 그 노멀 벡터를 가져와야 되죠. 예. 노멀 벡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머릿 속에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고 있어요. 도, 그러니까 방법들 이 생각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어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if 해가지고 여기다 뭐 해줄 거냐면은 SS에서 아어 노멀이라고 있죠. 똑같이 여기도 0.5, 0.5, 0.5, 0.5 그렇죠. 예, 네. 주고 아 이거는 항상 성공을 하네. 자 그러면은 벡터 3D에서 노말 노벡벡이라고 no 터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코멘트 어, 아웃 해주고 일단 성공하는지 봅시다. 자 92번째 뭐가 문제지? 아더 있구나. 자 그럼 벡터가 나왔죠. 노말 벡터가 여기 0.5에 맞춰서 그리면은 여기서 이 노말 벡터를 이렇게 넣어주고 또 있나? 아, 토론에서 e 0.01 정도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에러는 우리의 친구 아, 그쵸, 자, 여기서 지금 필요한게 커브랑 비렙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서클과 서피스잖아. 둘다 마음에 안들어. 이럴 때는 아, 캐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투 넙스 커브라는 펑션이 존재하고 여기는 투 비렙이라는 펑션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해 어떻게 보 상위로 올려준 거예요. 한 단계씩.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또 만들어보죠. 요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은, 커브로 만들죠. 커브, 그 다음에, 커브, 커블, 커브 해주고, 또 커브. 이건 그냥 이름이니까 모든 상관없고, 이거는 클래스 내용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c a 탈 C까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웃풋이 일단 뭔지 보죠. 아웃풋이 지금 커브 어레이가 튀어나오죠? 이럴때는 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봤죠. 커브로 받고 커브 템프라고 해주고 얘는 당연히 리스트로 만들어야겠죠. 어레이랑 좀 다른 개념인.. 아, 아 죄송해요. 어레이로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랑좀 다른 개념인데 일단 이렇게 받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드한 다음에 이 친구의 0번 인덱스는 항상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해주고, 그 다음에 D는, 요렇게롱. 플레이 누르게 되면, 자, 선택을 해볼까요? 자, 나왔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클을 꺼주면은, 꺼주면은 이제 나오겠죠, 제대로. 짜잔, 나왔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프로젝션이 된 거죠. 네. 프로젝션이 된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될거는 뭐냐 스플릿 해야죠. 스플릿. 트림이나 스플릿. 자, 그것도 성공을 했고, 정리를 합시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다가 커브가 나왔고, 이 커브에 그..좀 더.. 아, 그죠. 아, 원커브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 아이고. 진짜 좋은 네임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해주고 야, 치워져 이렇게 해서 원 커브 해주고 똑같은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나눈 거예요. 아, 여기 이것들 데이터 타입을안 만들긴 했구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커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서피, 서피스 서피스를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아마도 제 그냥 인튜이션에 의하면 그냥 커브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트림, 트림, 아, 우리 아까 했구나. 여기 트림은. 트림하게 되면 UVValue를 주는 것밖에 답이 없고 그 다음에 Split 스플릿 해볼까요? Split 하게 되면은 이것도 UV 디렉션만 주어서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도큐멘트를 찾아 봅시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파일도 있고 이거는 가장 업, 좋은 거죠. 가장 최신 업, 업투데이트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어, 웹페이지 API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전 이거 귀찮아서 안 쓰는데 어쨌든 뭐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쓸수 있죠. 여기서 이제 스플릿 해볼게요. 제가 그냥 스플릿이라고 타이핑을 쳐보면 뭐가 나오나 봅시다. 아... 뷰랩 스플릿 있네요. 얘가 한번 얘가 한번 클릭해보고 이것도 한번 클릭해볼게요. 메시 페이스도 있고 자 이게 좀... 그렇죠? 뷰랩의 스플릿인데 그 리스트나 어레이로 그 주게 되면은 이제 잘라지는 것 같아요. 터로 한번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클릭하면 또들어가보셔 클릭해서 들어가보면은, 이제 뭐 사용법이 나와있을거예요 자, 좋습니다. 얘는 뭐야? 라이노 지오메트리 스플릿이 바로 있다고? 뷰랩의 스플릿, 오케이 뷰랩의 스플릿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우리가 지금 이 SS있죠? 얘를 얘를 얘는 서피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가 기존에 잘라놨던, 각각 한장 한장의 서피스이기 때문에 얘를 투 뷰랩으로 바꿔줘야돼요. 그럼 얘가 뷰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체인으로 계속 걸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이미 비랩의 비랩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여기도 받아야 돼또 이렇게 예를 들면 비랩해서 비는 해서 또 비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귀찮아 가지고 혹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가르주는 거야. 잘드리는 거예요. 닫히게 되면 이제 비랩 프로퍼티가 나오겠죠. 스플릿하게 되면 아까 여러 개가 나왔죠. 여기서 보면은 비랩 커터가 있고. 음.. 아까 스플라인 봤는데 음.. 커브 스플릿 라이노 지오메트리 .brap 여기서 제가 라이노 아, 라이노 지오메트리 스플릿 스플릿이 없고 brap 에 스플릿 클리시 여기도 없고요. 그러면은 음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아마 자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머리에서 생각나는 게 이게 비랩이면 같이 비랩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익스트로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잘라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한번 해보죠.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만두, 그럼 우리가 지금 서클 이렇게 있죠? 서클 이다다 담아놨죠? 여기, 여기. 그러면은 이 서클을, 자, 여러분들. 아,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다. 지금, 지금 보시면은, 그, 제가 이노말 벡터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노말 벡터를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잠깐 지워, 지워버리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도 커멘트 아웃 해주고, 얘를, 이 플레인으로 써볼게요. 제가 플레인, 플레인에 다치고 z, z-엑시스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쳐보죠. 자, 이래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까 얘기한 게 노멀 벡터가 여기 주어진 거에서 z축이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z축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벡터를 노멀 벡터를 따로 포인트로 가져와, 그러니까 포인트 s로 가져와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 플레인 자체가 우리가 있으니까, 이 플레인 자체에 그 되게 리치한 데이터셋에서, 어그 노멀 벡터를 가져온 거죠. 지금 z 액세스 해가지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뭐 y 액세스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겠죠, 뭐. 깨져버리네. 103번. 네. 이게 항상 0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번째가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뭐, x. 지금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데이터 값이 제대로 안 나온 거야. 예. 근데 z 축으로 했을 경우에는 항상 이게 맞으니까 제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예. 지금 인덱스에서 지금 실패한다 나오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럼 우리 원래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고. 얘를 코멘트 아웃 해주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서클에서 다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는데 자 라이노 주오메트리 뷰랩에 우리 이거 배웠어요. 익스트루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있나? 다 익스트루전 그렇죠? 익스트루전 있죠? 딱 찍으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익스트루전 있고 여기 보면 커브 프로파일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벡터 3 d 에 이제 디렉션 있죠. 요 이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커브 프로파일은 우리가 이걸 넣어주면 되죠. 서클 넣어주면 되죠. 이 앞에 거 이거 이거 이거 넣어주면 되고. 얘를 혹시 모르니까 캐스트 해주죠. 톤 업스 커브를 캐스트 해주고. 그 다음에 디렉션은 이 노말 벡터 이 노말 벡터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노말 벡터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웃풋은 뷰랩이겠죠. 뷰랩 비랩. 뷰랩이. 그고 아, 일단은 btemp라고 해줄게요. 계속 일단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08번째, 음, 아, 8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코마 찍으면 나오는데, 아, 안 나오고,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가 이제 서피스가 나오는데 이제 비레이브 캐스트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럼 서피스로 추죠. 이렇게 자 됐죠. 근데 아직 우린 밖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안 시켰어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보면은 여기서 이제 커브라고 하고 커브스 들어왔고 그냥 커브스 커브 템프라고 할게요. 요거에다가 담을 거예요.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봅시다. 우. 그래서 비템프라고 치면 그리고 얘를 C로 담아보죠 C 로컬음 오케이 해 주면은 러가뜨네요 자, 일단 101번으로 가면 아, 이미 있다고. 그쵸그그 컴템플리스트로 해 보죠. 이렇게 플레이 시키게 되면 에러는 없고 그 다음에 111번째 라인에 가게되면 지금 얘는 서피스잖아요 아 서피스를 이쪽에 담으려고 랬구나 내가 자, 서피스를 해주고 125번 에러 덩어리네요 저기도 리스트로 바꿔줘야겠죠 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트루전이 된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다 이제 수학적인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이 레졸루션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이 이 서클이 이 면에 붙어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 yes and 노예요 답은. 이게 톨런스 안에서는 붙어있겠죠. 허용 오차 값에서는. 근데 자세 히 들어가면은 뜯어진 뜯어진 부분도이렇게 있어요. 이제 뭐 이건 이제 비주얼라이즈션만 된 거고 수학적으로 는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좀더익스플리스하게 하면 좋죠. 그래서 얘를 그, 뭐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서피스가 하나 있고, 우리는 지금 서클을 하나 이렇게 살짝 그렸어요. 그죠? 그다음 얘를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니까, 이렇게 3 0 0의 서클이 만들어진 거죠. 아 실린더가.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전이 1만큼 됐다고 친 다음에 0.5만큼 뒤로 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실린더가. 예, 지금 그걸 하고 스플릿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단 확인은 됐고 그럼 이제 벡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살짝 뒤로 밀어주면 되겠죠, 이 벡터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벡터 썼으니까 벡터 칼큘레이션을뭐 그냥 하면 되죠. 여기서 확대를 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노마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은 곱하기... 어, 마이너스 0 5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 전체가 얘네가 갖고 있는 거에서 일단 뒤집혀지겠죠? 일단 뒤집혀지겠죠? 만약에 특정 방향으로 가있다 친다면 일단 뒤집혀질 것이고 마이너스니까 0.5니까 그 반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익스트루전 된 거에 절반큼 뒤집혀서 뒤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위험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벡터를 하나 또 만들죠. 익스프리식하게 하기 위해서 3D에서 아오프 백이라고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백아뉴 벡터 3D에서 얘를 넣어 주고 얘는 지금 저는 지금 뭘 걱정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 썼는데 이 데이터 자체를 저는 바로 수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딩을 좀더 깊숙히 하다 보면은 이게 레퍼런싱이나 카피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썼어. 그럼 이 데이터를 쓴 다음에 내가 얘한테 뭔가 가공을 했을 때이 가공한 걸로 이 데이터 자체가 바뀔 수 있고 이 가공을 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뭔가 계산해서 아웃풋만 우리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값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세이프가드를 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거기에서 0.5로 곱해 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템프 나온 거에다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트랜슬레이트. 트랜슬레이트 있네. 여기서 오프 백을 넣어주면은 돼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나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반반씩 들어갔죠? 예. 네. 다 반반씩. 노마벡터에 맞춰가지고 다 반반씩 들어갔죠? 요렇고 그럼.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간 상에 이렇게 있으면 x, y, z고 어떤 특정 벡터 값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지금 이 벡터 값에다가 벡터 상상 0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이런 게 있고 으 친다면 어떤 특정 특정 그 x와 y와 z 값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여기에는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는요, 이 반대로 가요. 그렇겠죠? 예, 뒤집히니까,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그죠? 근데 제가 얘를 0.5로 하면은 이 거리에서 뒤집히는데 반만큼의 힘만큼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익스트루전 이만큼 했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이 전체 벡터에서 반 벡터가 이길 거잖아요. 이반 벡터만큼 뒤로, 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중심으로 예 네. 그거를 지금 한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아그 다음에 이제 남은건 이제 스플릿이네요 아 이거 질필요 없구나 여기서 아 스플릿인데 아까 뭐달라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B 템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톤을 했으니까 0.001 정도 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킬로미터 여기 라이노 유닛에서 막 킬로미터 막 이런 걸 하는데 0.001 주면은 크래쉬가 나거나 엄청 컴퓨터가 힘들어할 건데 저는 지금 유닛 쓰는게 다 1,2 요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토론스 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물론 라이노 토론스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 있어요 이렇게 디스라고 치면 도큐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라미터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아니더라도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토로렌스 값을 맞춰가지고 이제 해야된다. 갑자기 1조 1 버리면 안되겠죠. 1, 2조 버리면 이 유닛 자체가 엄청나게 허용차 커져서 올바로 된 계산값이 안나오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일단은 리스트 해가지고 아 리스트가 아니지. 이거, 이거 아마 비랩이 나오겠죠. 근데 보죠. 일단 뭐가 나오는지. 아웃풋 개수도 봐야되니까 음 여기서 아까 비랩비랩에 스플릿했죠. 비랩에 스플릿. 했죠. 비랩의 스플릿. 그쵸 요거 요거 요거 비, 아 리스트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리스트가 나오니까 리스트로 봤죠 아 죄송해요 리스트가 아니라 Array다 어, <웃음> 사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냥 예 그래도 확실하게 할수록 좋죠 예. 그래서 Brap Result라고 해주고 얘를 이제 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Brap을 또 만들어보죠 여기다. 뷰랩 에서 뷰랩 리스트라고 만들어주죠 소문자 굳이 소문자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a d 한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첫 번째 것만 다더 해보죠 첫 번째 거 성공했었다면 첫 번째 것만 줘라 그래서 이는 뷰랩 리스트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러고 떴죠. 자, 봅시다. 118번, 118번에 보면 뭐가 문제니? 그쵸? 지금 비랩 달러가 있는데, 지금 서피스 좋죠. 우리 지금 서피스를 워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그럼 들어갔을 때, 여기서 투 비랩으로 또 캐스트를 해주죠. 캐스트를 해주고 플레이시키게 되면은 오케이, 자, 대도 떴습니다. 일단 꺼주고, 지오메트리가 제일 상위 개념이거든요. 지오메트리 안에 뷰랩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부모라는 거야. 자식으로는 부, 뷰랩도 있고, 서피스도 있고, 커브도 있어. 요 그래서 이걸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 받아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콘스트럭터 부분은 끝났어요, 우리. 이제 콘스트럭터 부분은 끝났고, 이제 커브의 척 값을 가져와가지고 얘네들한테 이제 리프렉션 시켜줘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아 어, 사실 뭐 쓸데없는 것들 많이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좀 클린하게 하세요. 예, 공부하시라고 일단은 다 놔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워낙에 이, 이 SS 각각에 뜯어진 그 패널을 띄는 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모든 걸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루프 안에 모든 오퍼레이션다 끝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인트 앳 했죠. 그리고 또뭐 했지? 여기 frame at 했죠. 요번에는 또뭐할 거냐면은, SS 한 다음에, curvature at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있죠. 여기도 0.5, 0.5.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output, output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여기 찾아보면, curvature at 하면, surface curvature method 있죠. 그러면 이제 u랑 v를 줘. 0.5, 0.5 줬죠. 그러면 나오는 거는 surface curvature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example도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면 이 example 보고 하셔도 돼요 제거 보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를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property 있고 class 한번 들어가 보죠 class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그냥 system object 아 Rhino geometry 안에 있고 여기 gaussian main, normal, point, uv point 포인트 쭉다 나와있죠 예 쭉 나와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안거는 라이노 지오메트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래서, 이래서 타입이 좋아요 지오메트리 아, 뭐죠? 그... 커브 처 자, CRVH 앳죠, 여기 여기서 아... 커브 처 다음에 예를 해서 탁 누르게 되면은 쭉 나오죠 가오시안 민 우리 이제 민 썼죠? 민을 갖고 갑시다 민을 얘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주면 되죠 서클 어디 어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곱하기 스케일 자 우리 스케일 만들어놨죠 여기 곱하기 스케일 해주면은 오케이 해주고 에러가 떴네요 음... 자, 이런 경우에 애매하죠.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전에 했던 오퍼레이션을 지워주죠. 그래서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문제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제가 이 커브 의처 값에, 그, 아, 민을 2프린트 해볼게요. 아, 2프린트가 없, 아, 2스트링. 잠깐만요. 이게 그쵸. 프로퍼티죠. 프로퍼티고 더블이고 그러면은 ToString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Print 짠 눌러주면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아, 오케이. 지금 이게 지금 그래 p e 프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값 레디우스를 줘도 됐잖아요. 세트카드가 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없는 거야. 원래 로우 레벨 API는. 에 그래서 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동일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아이고. 잘못 갖고 왔다. 얘를 곱하기 스케일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주냐. 여기다가 이제 매스 l 앱솔 e 를 해주는 거죠. 앱솔루 넘버를주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겠죠? 예 네. 플레이시키게 되면 그래도 안되네. 자 일단 스케일을 아 잠시만요. 혹시 스케일 이거 맞아? 더블? 더블 맞죠? 그리고 다른 데 스케일 쓴 데는 없고 여기서만 갖고 왔고 그리고 봅시다. 이렇게만 보죠. 오케이. 지금 이 데이터가 잘못돼어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연결이 미친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0.1을 한번 더 해볼게요. 오케이. 아, 이게 제 생각에는 0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0.000 내려오면 숫자는 있겠지만, 우리는가 디스크립트한 데이터를 다운다고 했기 때문에, 0이 나오면은 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세이프가드를 주고, 이 상태에서 일단 뭐 굳이 가로를 안해줘도 되는데 가로 해주고 곱하기 스케일을 주는 거죠. 이렇게잠깐만스케일만 들어가면 이렇게 되네요. 음. 스케일 팩터라고 주고 스케일 팩터 오케이 눌러주고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고 셀프부터 더블 아, 이거 마이너스 아, 제가 마이너스 그렇군요.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 그래서 마, 아,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도 이 아니면 바깥에다가 아, 아예 엡솔로드를 주면 상관이 없겠죠. 그쵸? 네, 이제 해결됐네요. 그니까 러 지금 마이너스 주면은 마이너스니까 서클이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워낙에 우리가 이 모든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자. 했죠. 1더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매스에서 액솔루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 상관없죠. 자. 여기 가로 있고, 사실 가로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 가로가 여기서 묶이고, 여기서 묶이고, 얘는 필요 없고.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돼야 되지. 가로 하나 묶이고 가로 하나 묶여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데 이 얘네들이 이 앱솔로 가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야지 결과값이 그로 걸 이제 앱솔로 넘버가 적용이 되니까, 어, 자 이렇게 됐죠 스케일을 높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Uh -huh.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얼 한번 뽑아보죠. 자 됐으면 우리는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이거 담기 전에 여기서 이 에어리얼 한번 가져오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얘 갖고 오고 여기서 닫힌 다음에 닫힌 다음에 에어리어, 개 에어리얼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꾸 또 이러네요. t 에어리어를 가보게 되면은 지금 뭐 특별한 값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제 토론스 값 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넘버가 나오고 맨 바깥에 위에다가 더블 토탈 에어리어라고 해주고 얘는 0으로 주면 되겠죠. 0.0이 좀더 좋은 그 습관이고 여기서 플러스 이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저는 이제 뭐 B로 뽑아내 볼게요 B. 그러면 이제 B는 에어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움직일 때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커지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만 넣으 이렇게. 음.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는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일단 저는 커피 페이스트 했고 쓸데없는 거싹 지워주고 싹 지워주고 이거를 그냥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를 또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래서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C샵으로 만들어 보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 주어진 서피스에서 레셋을 아, 시켜주고 어, 잠시만요 123이 안 되나 얘는 다시 만들어주고 어. 이렇게 데이터가 지워져야 되는데 <웃음> 안 지워지네요 오케이 어. 이렇게 트레셔를 주면 이게 안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브 처 값이 커가지고 아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서피스가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이 서클이 너무 크게나 크게 나와서 서피스 하나 깨지면 오도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이프 가드를 집어넣으면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아 한번 시 샵도 그래서 퍼뭐 컴포넌트 함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고 어,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시샵 코딩에서 이게 첫 번째 루프에서는 주어진 그 썰피스에서 U랑 V u e 로 해가지고 각각의 사각형을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치면 각각의 사각형을 다그 루프를 돌면서 우리는 그 도메인 값을 영과 1로 고정시켜서 다 중심점만 이렇게 다 들어왔죠. 그래서 포인트 S로 포인트 찾고 커브의 처도 찾고 커브의 처 S로 그다음에 노멀 S로 노멀 벡터도 찾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클을 그리고 프로젝션을 하고 프로젝션한 서클을 가지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둘다 뷰랩투 뷰랩으로 해가지고 뭐랬죠 스플릿을 했죠 뷰랩투 비랩 뷰랩으로 스플릿한 다음에 이 결과를 담았다 이게 일단 포인트고 오늘의 그 이제 핵심 키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커브에처랑 스플릿 프로젝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모르는 부분들 있으면 질문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